네, 인철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괜찮아요? 근데 아, 우리 피디님이 아프셔서 지금 병원 갔다가 와서 촬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채널 조정 중입니다. 저희 아픈 PD를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예정대로 돌아왔죠. 제가 2화까지만 찍고 안 오는 게 아니었어요. 3화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앞에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해하거나 구미가 당기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저희 사무실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성공해서 그 인터뷰할 때 스타트업 성공신화라는 그런 내용에 딱 쓰이기 좋은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 명이서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번드르르한 곳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크면 좋지. 쾌적하고 창문 있고. 아니 그러면 좋지. 나도 좋아해. 근데 그럴 여유가 없는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클라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위하... <웃음>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라고 하죠?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볼게요. 사업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돈이겠죠? 아 돈이 최고야 <웃음> 짜릿해 질리지가 않아 자 먼저 네모가 그 앱, 앱인가? 그 어플리케이션 네모를 통해서 구한 저희 사무실은 월세 25만원에 부가세 10%를 추가한 27만 5천원이고요 전기세는 대략 한 달에 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 달에 28만원에서 29만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겠죠? 사실 여기서 이거 보다가 아니 내가 그 정도 돈이 어딨냐 하는 분들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돈이 없는 분들이라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알아보셔야겠죠? 돈이 없으면 뭐 예를 들자면 강의를 만드신다던가 블로그를 만드신다던가 웹소설을 쓰신다던가 저도 뭐 넉넉한 형편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요. 저도 뭔가 해보고자 해서 모은 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주식을 하더라도 똑같잖아.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래야 주식을 사는 건데 제가 꽤 자린고비 스타일이어서 돈 쓰는 걸잘 못해요. 이 지를 때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딱히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으는데 재미를 많이 느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큰 돈이라 좀 쫄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시작한 거. 대략적으로 한 500에서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 커피 사업이요. 물론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 좀 많이 사세요 빨리 네이버에서 카인더펑크를 검색하시고 저희 제품을 구매해주세요. 돈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아... 일단 돈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쉽게 가려면 확실히 인맥 싸움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힘을 많이 빌려야 돼요. 아 이건 진짜야. 이번에 이거 시작하면서 제 주변 분들도 엄청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주변 사람들 인맥.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당연한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라고 하실 텐데 아 당연히 알죠. 저도 알던 건데 근데 이게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철판 깔고 부탁하기도 되게 민망하고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해도 다 어려워. 일단 그 사람들한테 신세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부탁드린다고 정말 이거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조심스럽 많이들 부탁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가능한 게 처음에 와 진짜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시는구나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와내 인맥이 거밖에안 됐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훨씬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아 뭐였지? 아아아 아, 아. 그쵸 그쵸 사업 시작하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죠? 저도 지금 개인사업자고 제가 대표고, 제가 이사고, 제가 차장이고, 제가 과장이고, 제가 대리고, 제가 사원이고, 제가 모델입니다. 제가 고객까지 하고 있어요. <웃음> 선물, 선물하려고 선물제돈 <웃음> 주고 사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고객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동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긴 어려우실 거예요. 돈이 많지 않으면요. 개인사업자도 직원을 둘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식 직원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일을 하셔도 되고요. 사업자 등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수기로 신청하든 뭐 해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돼요. 사무실을 저처럼 이렇게 구했으면 거기 임대차 계약서까지만 잘 챙겨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네이버나 유튜브 찾아보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물건을 어디에다 펼지 알려주시겠어요? 음... 일단 물건을 팔 샵이 있어야겠죠? 저는 자사몰을 만들어서 팔만한 여력과 배품군이 형성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팔려면 아니 다른 모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파시려면 말이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라는게 필요하거든요. 본인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구청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시면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때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걸 발급해주는데요. 그걸 발급받아야 통판 신고증도 발급받아야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좀 불친절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이게 저희가 무슨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만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저보다 훨씬 더잘 알려주실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것 또한 역시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죠 그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물건 나와서 제품 등록하고 이럴 때 진짜 재밌어요 그때가 그리고 제일 신나요 근데 이제 막 팔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엄청 막막해요 물론 오픈빨, 지인 빨 이런저런 빨을 받아서 첫 시작은 막 팔리고 돈 도 들어오고 리뷰도 달리고 하니까 재밌는데 내추럴하게 저희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끌어 모을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팔고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일단 저희가 제품을 올리는 데까지는 했잖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제발 좀 사달라고 리뷰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마케팅으로는 일단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을 택했고요. 엄청 전통적인 방법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도 저희 제품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유입이 되었는지 어떤 채널로 구매가 많이 일어났는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요. 진짜 잘 만들어놨어. 그죠 마케팅적인 부분은 아직 또 고민 중이에요 사실 이 부분 예산책정을 처음에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지금도 굉장히 모호한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행하시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마케팅에 태울 것인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마케팅을 해보시고요 효과를 보는 채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주로 할지 어떤 것을 줄일지를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 뭐 혹시라도 저희가 진행하는 거에 한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은 수준으로만 말씀드린 건데 너무 건성이었나 <웃음> 일단 다음화에서는 저희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다음화에서 봐요 안녕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웃음>